예 안녕하십니까 자 보강판 두번째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복사반을 셈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분히 하게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새파일 하죠 멜든먼트미리미터로 들어오겠습니다 일단 예, 저장부터 하셔야겠죠 자 거셋 거셋 02가 있으니까요 저는 02 언더바테스트로 이렇게 저장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똑같습니다 정면하고 우측면을 보이게 한 다음에 살짝 돌려놓고 구석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케치 하죠 첫면은 중간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요 점에서부터요 요 방향 있죠 XY X축 방향이 되겠죠 결국은 요 방향으로 하셔지죠 얼마짜리요? 500짜리를 주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위쪽이죠. 위아래 됐고요자 여기 여기서는 대충 면 방향이 맞죠? 원점을 지나갈 끔 이렇게 혹시나 원점이 맞으면 선 찍고 원점 찍고 일치 구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래요. 원점이랑 이점이랑 위쪽은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200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죠. 이문은요요 원점이랑 이 점이랑 아래쪽은 거리가 400입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날개를 펴야 됩니다. 날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면이 안 맞으면 탭키로 면을 바꾸신 다음에 하나 요렇게 두개 됐죠? 그다음에 이 선은 이 평면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선과 이 평면을 잡고요. 하여튼 두개 이상을 잡을 때는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잡으셔야 됩니다. 얘 찍고 얘 찍으면 당연히 첫 번째 키 해제가 되겠죠. 첫 번째 거는 그냥 찍으시고 왼쪽 버튼으로 찍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채이 평면을 아, 설마 이 고급 모델링 하시는 분이 이거 모르는 건 아니겠죠. 자 치수 네, 여기는 80도입니다. 이쪽은 70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요 이쪽은 500이었죠 구속조건 한다 그러면 이 선과 이 두개 잡고 길이가 같다 동등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면은 잠시 이제 아참 여기 뭐 이렇게 나중에 네. 하나 더 선을 더 그려야겠어요 자 라인 가지고요 이이메 점에서부터 면은 맞습니다 요점 그 다음에 요점 이렇게 그시고요 자, 구속 조건이 안보이나요? 보기에서 구속 조건 보이게 하죠. 일치되어 있죠? 자요 선도 마찬가지죠. 이두 개의 선은 이 평면상에 존재한다. 평면상에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치수를 이제 부과를 하는거죠. 150입니다.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값선 150그 다음에 반대편은 120으로 하겠습니다. 요점 원점하고요. 요점의 거리는 120 그 다음에 밑으로 배우러 하겠습니다. 원점과 요점, 거리값선100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정이 되겠죠. 아 어, 지저분해 보이죠. 구속 조건은 잠시 끄고요. 평면도 숨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선분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겠습니다. 3스케치 하나 그려졌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구조 멤버를 하나씩 부여를 해보도록 하죠. ISO, SBBIM, 첫 번째는 80에 6으로 하겠습니다. 80 곱하기 6. 그 다음에, 그룹. 세 그룹 누르셔가지고, 첫 번째 그룹을 잡겠습니다. 자, 방향은 맞죠? 또세 그룹 누르셔가지고, 두 번째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 예, 방향 맞으니까, 특별히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구조형 멤버 작업이 끝난 겁니다. 오케이 OK 누르죠. 됐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구조형 멤버. SBBM으로 yes, BIM, 하고요. 이번엔 8, 100에 6으로 하겠습니다. 100에 8로 하겠습니다. 그룹은, 요 그룹을 잡으면 되겠죠? 방향 맞죠? 일단, 오케이 OK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제, 다시 구조형 멤버, 넣겠습니다. 여기는 86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찍으면 되겠어요. 지금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각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좀 맞춰주는 차원에서요. 정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론 이런 경우도 좀 정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예 수평, 수직인 경우에는 모를까. 저는 이 선을 가지고 수직축 정렬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그렇죠. 그럼 이쪽도 이렇게, 반대편도 그렇게 작업을 해주죠. 구정멤버 8 2호로 하겠습니다. 요선을 찍고요. 정렬, 요선에 대해서 주직적 정렬,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작업이 거의 대부분 됐죠. 캐치는 숨기고요.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필요하 잘라내고 느리고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요 부분부터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잘라내기 누리기 잘라낼 바디는 이 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 개념으로 쓰셔하죠 어떤 걸 이용해 자르는 거죠 얘하고 얘를 이용해 자르는 겁니다 너무 많죠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유지되는 부분 있죠 그렇죠? 자, 요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반대편도 그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잘라내기 늘리기 에서 잘라낼 바디는 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예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러면 이제 하단부분 작업이 끝난 겁니다. 상단부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그렇게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잘라낼 바디는 예고되 있고요. 아참 죄송합니다.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거는 예가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일단은, 오케이.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잘라내기. 예죠. 눈 면을 이용해서, 이면을 이용해서, 위쪽 부분을 클릭, 무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윗부분도, 이면 있죠? 윗면에 스케치 해가지고, 사악해가지고요. 이 꼭점에서 꼭점까지. 그 다음에, 돌출. 두게 5로 했죠? 똑같이 5로 줘보겠습니다. 5배워줬네? 5,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하단 부분도 다시 한번 작업해보죠. 이면에 스케치 하셔가지고, 이면 쭉, 컨트롤 키 누른 채 계속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교선 한번 구하고, 라인 가지고, 끝. 뭐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패곡면으로 패곡선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반대 편도 그렇게 해야겠죠. 여기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선택하고 교선 라인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빨리 나오죠. 자, 이 스케치를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돌출하겠습니다. 아래쪽이죠. 두께 5 맞죠. 바디 합치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하면 바단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기다 직접 보강판을 붙이셔도 되지만 은 이런 것들도 보강판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두번째 예제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첫번째 예제를 해보셨기 때문에 두번째 예제는 아마 무난하게 여러분이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